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주 희귀한 개를 한번 찾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는 국내에서 자료가 거의 없을 뿐더러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개입니다 바로 산개, 비단개라고 불리는 개인데요 이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바로 산속 깊은 곳이나 이제 또랑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이게 체질을 채집할 때는 이렇게 좀 깨끗하면서 흐르는 물이 있는 곳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 같은 걸들쳐서 채집을 하고 저희가 주로 가재를 잡는 법 있잖아요 그런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진짜 이게 국내산 자료는 진짜 1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출입을 할수 있을까 이게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막상 이렇게 말로만 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열심히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아 여러분 이제 서식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이 좀 잔잔하게 흐르면서 이제 돌이 있는 부분이 이런 데에 맞는데 한번 돌좀 들어볼게요 아, 자 이렇게 들어보면 어. 이런데도 있을 법한데 없을 수도 있어요 엄을 때도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물에 있는 돌 같은데도 잘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개들은 오 뭐야 아... 저기 보시면 지금 시체가 하나 있네요 아이고 여기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와서 죽었나본데 있다고? 아. 네 여기 안에 시체가 있어요 지금 진짜? 네 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 요거 시체죠 요거 네 아이고 와 탈피하다 죽은 거 같은데요? 시체 발견했어요. 그래도 죽은지 좀된거 같죠? 이 개체는 자 여러분 이번에 여기에 있는 돌들 한번 들어볼게요 해서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이런 바닥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런 바닥 부분에 애들이 박혀있거든요 자 이번에 이돌 으악 여러분 근데 여기 생태가 진짜 농담 안하고 진짜 쩔어요 와 거의 인도네시아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받습니다해못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라도 받는 게 진짜 좋네요 그런데 안 나오네 뭐지?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요돌요돌 이이돌 한번 들어볼게요 없네 와이 친구들이 이제 돌 아래서 가재와 비슷하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도로에 들러서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우와오 뭐야 뭐뭐 물고기 있네요 물고기 아하하 <웃음> 아, 물고기 보고서 놀랐습니다. <웃음> 어, 이런 돌. 이런 데도 보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오! 음. 왜, 왜? 나왔어요. 나왔어? 어, 여기 한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맞죠, 이거? 오, 얘두개 아닌데? 네, 이 색깔이 좀 다른데요, 확실히? 오야 잠깐 우선을더 어. 넣어야겠다. 네, 아, 어, 우선은 넣고 계십니다. 와, <웃음> 뭐가 발견됐어? 오. 어, 예. 와, 여러분 드디어 비단계를 찾았습니다 와 이게 진짜 크다 근데 아마 싸우다가 좀 직계가 잘리고 여기 다시 재생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자, 와 색깔이 진짜 엄청 붉은스러한게 예뻐요 이제 애완용으로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제 탄력 받서 다시 한번 잡볼게요자 이쪽에 이제 좀 뒤져보면 어, 과연 아 뭐가 없네요 여긴 어 찾았어요? 다 오! 오! 오! 우와, 찾았다. 오! 잡았다 아여러분들 내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여기 들치니까 나왔어요. 이 친구가... 아, 아... 아... 아... 아파... 아파... 아... 자, 여러분, 여기 아래 한 마리 또 있거든요. 지금 아 색깔 이뻐 보였어요. 뭔가 잠시만요. 오... 오와... 야, 색깔 이쁘다. 이거 네 우와 색깔 예쁜데요. 생각보다... 와... 얘도그 크다. 네. 오. 되게 동글동글하는기 아... 아... 아... 아 야.. 무조건 살 추운데? 야, 오! 옆에 한 마리 또 있는데요? 오! 어, 있다! 오! 어, 뭐야 뭐야 있다, 뭐야? 오! 이 어, 새끼 새끼 바로 노자지인가? 이게? 야 이제 체집재를 찾은 것 같아요 처음에 찾기가 힘들었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새끼들은 다 풀어줄 건데 우선은 잡아놓을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몸통이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아이언 크랩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쪽을 보면 스쿼시인데 되게 귀엽습니다 아이 얼굴이 아주 깜찍하게 생겼네 아 여기 있다! 여기 누가 있어! 뭐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음 맨들맨들한데 이게돌맹이의 매끈함은 아닙니다 오! 다다다다다! 아! 아! 아! 아! 아! 아! 물렸어! 야 우와! 우와! 물렸어요! 야크기 엄청난데요? 이거 아이언 크림 아니에요? 그니까요! 와씨 와! 아, 집게가 거의 무람하네요 아주 우와! 오! 뭐야 뭐야! 탈피각이 있네 타... 와 이거 진짜 크다 탈피가 색깔이 아주 그냥 영롱하네요 진짜 그 버리고 탈피각의 주인을 찾아야겠죠 이제? 오오 이, 이,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내 얘기야? 물고기 뭐지 이거? 문물고기죠 여러분? 미꾸라지인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아 미꾸라지인가 보다 미꾸라지네 미꾸라지가 되게 많네요 여러분 여기, 여기 보세요 여러 미꾸라지 자이대로되면 뭔가 또 누구한테요? 자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자 여러분 먹이를 먹고 있는데 이걸 딱 잡아 볼게요 와우 잡았다 와 이거 색깔 예쁘다 이거 와 아, 여러분 색깔 이거 진짜 예쁜데요 얘는? 굴그스름한 게 오오 진짜 예쁩니다 그래 이런 색깔이 잡혀야지 이런 애들이 우와, 잡았다 와 여러분 지금 구리 있도 살짝 파 왔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요 안에 지금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살짝 이제 건드려보면 아마 나올거예요오 나온다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와아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작으니까 얘는 놔줄게요 제가 커요? 아 이뻐요? 아 좋습니다 오 조심조심 오, 오오 예쁘죠 와 색깔이 겁나 예쁜데요? 꼭 촬영 안할때 나와요.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다힌 것도 왔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물 보시면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이제 뭐 목표는 이렇으니까 이 정도에서 체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뭐 보지도 않고 작은 친구들을 곳곳에다가 한두 마리씩 풀어줄까요? 작은 친구들. 네, 좋습니다. 작은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딱. 키우기 힘들어서 여기다가 두 마리 방금. 자. 번. 어세마리 있어요 그럼 딴데 갑시다 아이고 이 친구들 이제 놔주겠습니다 잘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체집을 마치고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여러 작은 개체들은 놔주고 또 다친 개체들은 또 놔주고 그랬는데요 지금 아마 9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 정보리님과 이제 나눠갖고 그리고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등쪽 발색은 좀 어두운 편인데 뒤지고 보면 되게 밝은 발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생물이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진짜 예쁜데요 이것도 좀 검은틱틱하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 친구들은 치계로 산란하기 때문에 이제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세팅해주고 또 이제 키워보는 영상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한번 관찰하러 온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 크기도 그렇게 안 크고 아담하니 예쁘고 키우기 좋은 개체들 같습니다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체지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팅하고 이제 키우고 좀더 산람받고 그런 영상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 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가려고 하니까 나온대요. 뭐야? 어, 뭐야, 코시야, 뭐야. 스시야 어, 한번 꺼내봐요. 새끼야? 아니 좀 큼직합니다. 스쿼시면 <목소리> 레츠기릿 어. 스쿼시 사실 없거든요. 어, 과연, 과연. 오 스쿼트. 오레츠기릿오 어, 어, 기린.